<웃음> 응. 여기 앉을 거야? 응. <웃음> <웃음> 갑자기 왜? 뭔가 맘에 들지 않아. 이렇게 치니까 진짜 미쳐만 잘다 뭔가 토라졌어, 아연이. 이제 잘 거야? 이제 잘 거야? 잘까? 이제? 잘 거야? 잘 거야? 빼고 자. 됐다. 됐다. 음, 응, 됐다. 올라갈 거야? <웃음> 뱅뱅뱅, 뱅뱅뱅뱅, 뱅뱅뱅, 뱅뱅 노는 뱅뱅뱅 뱅뱅뱅 뱅뱅뱅 도는 아윤이 뱅뱅뱅뱅 뱅뱅뱅 뱅글뱅글 돌거야? 어지러워 응? 어지러워 어지러워 <웃음> 뱅뱅뱅 뱅뱅뱅 응? 응? 멈췄다 그대로 멈춰라 응. <웃음>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뀨, 뀨, 그대로 멈춰라 잘했어요! 즐겁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땀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라땀땀땀땀땀 그대로 멈춰라 뛰어 뛰어 뛰어 멈췄어요? 아니 멈췄어요? 안아? 알겠어 안아 안아주세요 안아? 끄기 <웃음> 들어갈게? 찍어요. 쇼~ 응. 어, 간다. 놀러 간다. 고 응, 들어간다. 어? 뒤에 숨겨서 오는 거야? 도쇼. 아, 아, 아, 아, 아. 네. <laughs> 들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아? 좀때려오고 위험해 아 <웃음> 아이 위험했다